일단은, 근데, 여기서, 쓰알이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닐까? 반이거든요? 이 반은, 50%에서 이반 확률 중에서 또 걔를 뚫어야 되는, 아! 신규입니다. 아, 이거 뉴렉안 걸리고 바로 나오네. 루드밀라입니다. 이번에, 이거, 이번에 50%. 케로아님, 다음번에, 유니 이건 중복이네요 갑니다. 아, 너무나 당연하게 현명님 거라서 테트란 줄 알았잖아. 도둥도둥 아! 아니, 테트가 아니라 수화를 바라는 거야? 필그림을 자, 일단 10보. 가볍게 지나갑니다 20부 빨리 끝내자 빨리 어, 빨리 끝내자 얘들아 어? 일리지세 번째 어 그래 이번에 이번에 나오면 돼 이번에 한 방에 두개두개 두개 뜨면 아난한개 자, 아, 어 시그널, 시그널, 시그널. 프리바티 아 안돼 프리바티 이이야 큰일 났다 확률이 늘어났다 어, 확률이 늘어난 걸로 해야 되나? 세번 남았습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세번 남아있습니다 세번의 기회 제발 끝내주라 이제 160 탈출해야지 내160 탈출해야지! <웃음> 해야지! <웃음> 할수 있다! 나도 탈출 불빛나는게 좋네 엘리시올 제발 이라도먹으면 함께 여행해볼까요?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남았을 거야.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아직 아직 남았어. <웃음> 제발. 제발 내게 힘을 줘. 안 돼. 아.. 이제 마지막 기에요 어떡하죠? 아, 제발! 제발 기다리고 있잖아. <웃음> 진짜. 아니,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뜨는 거 맞아, 하나, 하나, 하나, 발 이제 나초 하나, 하나, 아니 이렇게.. 이렇게 2초가 많은데.. 이렇게.. 아리야.. <웃음> 갑니다! 합리적인 선택이야. 갑니다! 하.. 정 나왔는데 아니 무슨 2초에 2초에 접수냐고 2초월에저주야 아니 아 맞아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어 결과만 놓고 보면 잘 뽑기가 안 나오진 않았어 그치 인정하지 그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160 돌파인데 160 돌파를 못했어 몰드도 잘나왔고 뽑기도 잘나왔는데 잘나왔는데 슬프다 잘 나온건데